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<웃음> 제가 김예슬씨랑 같이 전시를 보러 왔거든요 예슬이랑 같이 볼건데 예슬이가 와인을 많이 마셔가지고 응. 숙취 때문에 카메라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연필과 솜씨를 보여드릴까요? 김예슬. 아, 나 이런 거 떨리는데? 자체가 현대 예술인데? 오 <웃음> <오> <웃음> 면을 잡히는 예술이네 다양하게 음. 많이 하시네그니까 음. 음. 음, 실제 그런 거도 사실 많이 생기지 네. 음. 좋다. 음. 이게 우리가 좀꺼잖아